What? <laughs> 새가 나오고 있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쇼가 재개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 쇼 이제 하는 것들 뭐 그때 얘기했던 패스오버도 있고 컴프롬웨이도 있고 어 여러가지 뮤지컬들 그 타임 시간표고요. 이게 이제 티켓 가격. 티켓 가격, 시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에서 티켓을 사는 거예요. T, K, T, S, 티켓! <웃음>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지금 창고가 닫혀 있는데 여기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할인된 가격의 티켓을 사는 거고 여기서 싸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라럴이 그 응모해가지고 티켓을 라이온 킹 같은 경우는 뭐 30불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뮤지컬을 좀 싸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티켓 오픈하면은 줄들이 길게 늘어서 있을 거예요. 티켓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42가의 TKTS 창고고 여기가 그 유명한 볼드랍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타임스케어. 한인 타운까지 지금 쭉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음 사실 맨하탄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인종차별 뭐 가다가 아시안 맞는 거 아니 이런 이야기 많은데 어, 사실 방금 커피숍에서 한 차례 <웃음>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제가 커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좀 난동을 부리는 그런 에피소드 조금 있었고 뭐. 그래도 다들 경찰들이 많이 있어서 보안에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은 42가 와서 쭉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내려가 볼게요 자, 42가 오시면 여기 올라가서 꼭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다들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전광판들 보는 재미에 많이 와요. 보시면 진짜 화려한 전광판들, 뮤지컬, 그런 포스터들, 광고들 이런 거다. 뭐왜 때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방탄소년단 생일을 맞이해서 영광판에다가 딱뭐물리고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거가 그거 아니에요? 45강 여기 라이온킹 뛰어러 여기 코로나 테스트 무료로 할수 있는 그차 검사소예요 지금 사람들 줄서 있죠 자, 여기는 44가 우리 너무, 이, 그, 영상에 매가리가 없나? <웃음> 매가리가 없나? 여기가, 자, 44가하고 세븐스 비뉴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우리는 까르미네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까마인까마인 <웃음> 여기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예전에, 아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은 랍스터가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오는 그 파스타가 있어요 그 파스타 볼이 있는데 랍스터가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한 세네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 양이거든요 굉장히 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무슨 이제 기념일이었어 기념일이어서 왔는데 그 랍스터 파스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랍스터에 고무줄이 묶인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용기를 내서 매니저한테 여기 고무줄이 같이 이랬더니 어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음식값을 안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굉장히 넓고 화려하고요. 여기 아마 30년이 넘은 그런 곳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온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이제 포맷으로 만든 레스토랑이고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러 오시고 또 여기가 지금 유명해진 이유가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흑인 여성 3명이 거부를 하고 웨이트레스가 어, 욕을 했다, 뭐 나쁜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그래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맨하탄 어, 타임스퀘어에 온 김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5 0가그 위쪽에 5 0가 쪽에도 하나 더 있고 이스트빌리지? 이쪽에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추천합니다 하드락카페 여기도 진짜 많이 오지 약간 여러분, 저는 한 2005년에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요즘 그 유튜버분들하고는 좀뒤쳐질 수도 있어. 하지만 약간 30, 40, 50까지 어, 맨하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안 빨. is fine. this is everything. 2 h o u r I'm, I'm not tourist. They live h e e <웃음> 2 v e n u e Avenue, 3 타고 쭉 걸어 내려가 3겁니다3 n 3nd a 차 e n u e 3nd a 차 e n u e 3nd a v e n 맨하탄 거리를 걸으면 되게 낭만 있고 이런 데서 막 스팀 나와서 마를린 먼로처럼 막 치마 잡고 막 그런 거 상상하시죠? 실제로는 굉장히 걸레 빤물 냄새가 나는. <웃음> 와 여기도 여기 레드랍스터. 저 여기 미국 처음 왔을 때 여기 꼭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여기 예전에는 정말 줄도 너무 길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고 싶어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랍스터 가게다 네, 맨하탄 이렇게 걷다 보면 은 저렇게 2층 버스 투어하는 그런 걸 많이 나눠주거든요 아무리 내가 관광객 아니야. 나 여기 현지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웃음> 믿지도 않아. 자, 여기는 수베니어샵. 뉴욕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컵, 티셔츠, 뭐 이런 거 다. 기념품들. 그런데 사실 그 아는 분들은 이런 큰데서 사지 않고 길가에 숨어 있는 곳에서 이제 사시죠. 옛날에는 티셔츠 한 3불? 3불이면 샀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40가 오 맨하탄에 있는 파리바게뜨 37가 36가 헉! 여러분 저 지금 대박 기억 하나 떠올랐어요 저저 저 2004년, 2005년 맨하탄에서 일했거든요. 36가 맨하탄에서 연기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거기가 여기 같은데? 36가? 저 맨하탄에 출근하는 여자 있어요, 여러분. <웃음> 이 가게 예쁜데 뭐지?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저 위에 간판을 다시 한번 잘 읽어 주십시오. With work. 대만초하는 곳이. <웃음> 대만초하는 곳을 이렇게 예쁘게 해 놨다. 혹하겠는데? 대마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주에서는 대마초 구입 이런 게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하탄에 오시면 이렇게 가게들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뭐야. 근데 이렇게 밖에다가 체어를 놓은 거이 밖에서 피라는 얘기인가? 특이하다. 여기 내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여기 스타벅스 있었고 그 다음에 저 AT&T 그쪽에 옷가게가 하나 크게 있었어요 J&J라고 n 어 스타벅스 아직도 있네 레노베이션 하나보다 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만큼이 옷가게였거든요. 제가 여기 옷가게에서 캐셔를 했잖아요. 손님이 정말 얼마나 많았냐면 캐셔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사람 있어요. 캐셔가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 뒤까지 사람이 한 20명, 30명 넘게 막 늘어서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잘 되는 옷가게였는데 제가 여기서 미국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인생 처음 아르바이트라는 곳하트타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거를 처음으로 한 곳이 옷가게 였어요 J&J 옷가게 그래서 여기서 옷가게를 하고 이 옆에 스타벅스에 가서 맨날 커피를 사 먹어서 스타벅스 직원들이랑 친해지고 이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이 동네방네 모든 유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저에게 갖다 바쳤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요 바로 앞에가 펜스테이션 펜스테이션은 롱알랜드 레일로드라는 그, 뭐라 그럴까, 기차. 통근 기차를 탈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롱알랜드 레일로드, LIRR을 타고 퀸즈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가 연문이고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정문이에요. 정문이고 또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 이렇게 숨어있는 맛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안에 M 트랙 기차도 탈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주요지입니다. 오십오메디슨 스퀘어 가든 저쪽에 정문. 야 아, 여기 일하면서 여기 피자 가게 많이 갔고 저쪽에 짬뽕집 많이 갔고 여기가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바로 여기에요 저 뒤에 구장 다 막아놨네 저 아, 뒤에 저거 우체국 여기 진짜 커요 여기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여기가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곳일 거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일 거고 여기서 메이시스가 출발한 을 걸로 알고 있고 100년이 넘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은 에스칼레이터 같은 거 나무로 마, 만들어진 에스칼레이터도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메이시스 그 커스터머 서비스 6층인가 3층인가 뭐 어디 가면은 나 관광객이다. 그러면 무슨 패스를 줬어. 그럼 그걸 가지고 쇼핑을 하면 택스 프리였던가 뭐몇 퍼센트 할인을 받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2005년 뭐 2004년 이럴 때 옛날에 그 뭐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 많이 변했다, 진짜.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 헤럴드스퀘어라고 이쪽은 이제 차가 올수 없고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뭐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할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굉장히 그 회사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저쪽에 보이는 저 코너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근데 그 매장이 지금 없어졌어 예전에 정말 저기 그신호동 뒤로 보이는 그 코너 건물이 빅토리아 시크릿이었는데요. 거기가 2층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쇼핑을 갔었고, 여기서 쇼, 그 뭐지? 패션쇼도 했었고,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한인타운이고요. 그러면 한인타운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 여기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웃음> 여기 <웃음> 걸레 빤물 냄새나요 어? 저기 줄이 많이 서있지? 뭐뭐 있나 보다 지금은 뭐 코로나라가지고 조금 그렇겠지만 이런 이벤트들 쭉 있고 여기 뭐 푸드트럭들 와가지고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딱 블락시켜서 차들 없이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건물 있잖아요. 저기도 제 추억이 되게 깃든 장소인데 저기가 아래층에 푸드코트예요. 그 푸드코트에 막프레첼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도 팔고서 저기를 진짜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도 지금은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프레첼을 먹고 싶으면 항상 저기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본격적인 한인타운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오 가방보관 트래블 땡땡땡 <웃음> 광고하시려면 연락주세요 확실하게 광고해드릴게요 코리아 웨이 한국타운 궁서체 여러분 궁서체입니다 <웃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인타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저기가 강서회관이었고요. 지금 문을 닫았고요. 여기 원래 뭐였지? 식당이었는데 여기도? 한국식당이 쭉 있습니다. 뭐 삼원가드. 여기 옛날에 고려당이었는데 너무, 옛날, 너무 옛날에 너무 옛날 멈춰있어 2005년도에 멈춰있어 어, 여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여기 어디서 술 먹고 왔는,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나그 <웃음> 여기 아니지 아니지 큰 집이 여기지 있 원래 아닌가? 어? 국창동으로 바뀌었어? 편집이저 밑에였어요. 거 저기 금강산. 감미옥감미옥 아, 감미옥. 아니지? 아나 너무 헷갈린다. 어 저기 제 친구네 레스토랑이네요. 러브. <웃음> 진짜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 저기는 진짜 맨하탄에서 핫하다는 아이들은 다 모여서 술을 먹곤 했던 곳인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침에 오니까 되게 느낌 다르네. 밤에 왔을 때랑. 밤에 여기 진짜 막 약간 신 신촌 느낌 나면서 강남은 아니고 신촌 느낌 나면서 바글바글바글 한데. 자 42가부터 32가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봤는데요 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좀 힘드네요 힘든 것도 있고 옛날 추억을 조금 돌아보면서 왔던 것 같아요 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우리 보고 계신 분들 뉴욕의 맨하탄에 여행 올일 있으시면 요거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 좀 추억을 상기시켜 보는 뭐 좋은 우리 동포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매주 이렇게 맨하탄 조금씩 조금씩 4050 템포에 맞춰서 걸어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니까요 혹시 어디 가고 싶은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자, 그럼 전 인사드릴게요 안녕